자 시작해 볼게요 밀수품을 잡는 경찰이 되는 게임 콘트라밴드 폴리스라는 게임입니다 오오오 오, 여기 어디야 야, 아유 아이고야 내가 원래는 말이야 어? 어? 도시에 있는 경찰서에서 일했는데 말이야 허름한 곳으로 전부 들어 와버렸는데 아이고야 한골이야? 아 내가 참 처음 여기 왔는데 아이그 쳐다만 보지 말고 뭐 어떻게 어, 내려.. 어? 굉장히 스테치 친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실로 가서 작업 문서 폴더를 선택하게 아이고 너무 허름한 거 아니야? 설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서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사진. 운전자의 얼굴을 여권사진과 비교하세요. 아카리스탄 인민공화국 우리가 있는 아카리스탄 공화국 공산주의 정부의 아 여기 공산주의다. 아 공산주의였어 여기? KGP 파일 B k g b 파일 꾸러미를 도난당했습니다. 아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건가? 게임 튜토리얼 다 확인했습니다. 어, 시계 어, 시간이 계속 가네? 설명을 읽을 때도 계속 시간이 간다. 아니야 아니, 빨리 일해야 돼. 빨리 일해야 돼. 벌써 2시야. 밥도 먹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일좀 한번 해보자. 세대? 아유 세대 나왔어? 이 한적한 산골에 여기 세대 나왔어. 순경... 노비. 근데 이게 생김새가 꼭 경례에 그 노는 청년 느낌인데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 검문 좀 한번 해볼까? 아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서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자 봐보자 아, 순서를 아, 제출 좀 없사, 해주시겠습니까? 어유자 음... 이름 첫 장부터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보내주죠?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희가 아, 이렇게 막 아, 많이 친다. 일어나고 이런 동네 아닐 거야 어? 왜 좋은 판단이 아닌 거지? 어? 뭐야? 화면 한시반냥에 마이너스 100원 아니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지? 나 프리랜서였어? 아까 그 친구 아닌가? 표정이 똑같은데? 이름! 오젠카라 밥, 오젠카라 베브. 이름은 똑같고 여권번호 여권번호가 다르네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네, 돌아가시죠 어 솔직히 돌아갔어 80원 얻었네요 프리랜서였나 봅니다 표정! 겉모습만 봤을 때는 수술을 할것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문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여권을 좀봐 보겠습니다 음, 이름! 이름 일단 똑같고 여권번호 같고 유효기간 오늘이 1981년도인데 유효기간이 1980년도야 일단 생긴 거부터가 밀매를 하게 생겼어 불법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생김새예요 겁나. 아 오늘 하루 일 잘했다 마이너스 100원? 왜 대체 보고서에 체크 안했다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체크 안했다고 지금 지금 100달러 금받았거든요아 오늘 하루 일단 마이너스 220원 어이가 없다 이제 아파트에 가서 좀 쉬게 좀 쉬어보죠 아, 여긴가요? 설마? 아파트가? 너무하고만 아파트라니 여기가 아 여기서 휴식을 하면 되는 건가? 요, 여긴가? 와와 와, 침대도 이거 뭐야 이 산골에 와가지고 너무나 열악하다 휴식 일단 쉬자 아, 내가 말이야. 원래 대도시에서 일하던 건문관인데. 원 350원. 잘못된 확인 -300원. 직원 급여 -750원. 내가 직원이 있었어? 아, 아까 그노비그 그 친구 내 직원, 내 직원인가? 자, 아, 우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아, 아, 유튜브 좀 보려고 했더니만 컴퓨터가 이게 뭐야? 심지어 고장났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구나. 오늘은 또 건문을 잘하려고 밤새 머릿 속에 생각했어.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분, 이분 이분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이상한 이상한 게 있나봐. 밀수프 은닉 위치. 자기. 칼을 가져오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여기 여기 수상한 물건이 있었어 여기 뭐 숨기거나 그런 거 아니죠? 여기다가 칼을 사용해가지고 칼을 짜리고, 어? 누구야? 이거 뭐야? 코카인? 코카인을 유니하려는데? 우리는 예, 예. 예, 코카인 안 불법 방위을 했으면 도망갈 수습니다 어? 이거는 실수 어? 아, 여기도 코카인을 숨겨? 예, 안 그만! 안 코카인을 몇개나숨긴 거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검사관이 만만해? 코카인을 숨기고 와? 구치소 이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도록 경비원을 고용하세요 방치하면은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님 교도소도 있어? 내가 살고 있는 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여기가더 편해 보이기도 해 허술하게 방치된 물건은 사라집니다 일단 코카인을 좀 보관 좀 해볼까? 하나는 내가 챙기고 수쓸수 있다고 하니까 문잘 닫아놓고 코카이 훔조갈거 같은 관상이야 이두 번째 건문을좀 해볼까? 아 이번에는 버스네 버스 어? 일단 여권번호부터가 불성실이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이미 지났잖아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마약을 어디 숨겼을까? 차량 안쪽에뭐고 근데 왜건권번호가 체포할까? 그냥? 여권번호가 맞지 않는데 왜 밀매를 안 하는 거야? 네, 네, 네. 밀매하진 않았으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손님은 어떤 선님이시지? 오도 밀매할 거 같이 생겼는데? 그럼 이 사람은 다 충분한데? 뭐였겠지? 숨겨놓은 거? 조건 정보는 일치하지만 지금 생김새가 밀, 밀매를 할 것처럼 생겼어요 약간 눈이 흐리멍텅하게 생긴 게 코카인을 밀매할 거 같이 생겼습니다 트렁크 확인해봤죠 여기도 없어 생각보다 건전한 근였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 의자 뜯어볼까?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당신 조금 수상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어, 의자를 맞아, 좀 뜯어봐야겠어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한번 뜯어보자 아 뭐가 숨졌을 어, 것 같아 없네 음. 아무것도 없는데 타세요 타세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자 아유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우리 공산주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우리가 이런 나라야 어, 의심을 좀 많이 하는 나라여가지고 입국한 걸로 만족해야 돼자 다음 손님 아 일단 손님터좀 아, 들어주시고 네, 검문 좀 할게요 어 쫄지 않는데? 칼들고 검문하는데 전혀 도움이 없어요 아, 당당해.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일단은 내리시고요. 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데 또 숨기고 그래요. 아이, 제가 또좀 촉이 좋아가지고. 아이고야, 이것도 뭐야. 무기를 또가져오셨네 어? 어 오, 아이고야. 뭘좀 아시네, 이분이. 어떤 물건을 들고 오셨길래 320원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저희 나라는, 어? 어? 다시 주면은 좀의이야겠아 음. 음. 내가 월급이 너무 짜 월급이 너무 짜가지고 다시 좀 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질 것같은데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이 아 안되겠다 하나 더 숨길 것 같아 아또또차오자 안되겠네 안되겠네 줄여다 봐라 더 숨긴 거야 내가 볼때 어! 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숨 더더 아이구야 아이구 320원으로 안되겠네 여기 하더 있는데? 아이고 안되겠다 안되겠다 빨리 4 0원을 받아야겠어 어. 어때 아니 우리나라가 <웃음> 음. 그그그어 그, 그거 좀 있으면은 넘어가줄수있는 아 안되겠다 아, 돈을 안주네 조금 더 썼으면은 좀 의약이 있었는데 네, 혹시 또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또 얘기도 해주시고 320원 네, 성공적인 건물이었어 어저께 연습한 보람이 있구만 어저께 잠자면서 상상연을 시켰어 누워가지고 아 내일은 어떻게 건물하지? 이러면서 자기 전에 좀 산책 좀 해볼까? 네, 맵도 좀 둘러보고 여기가 화장실인가? 어! 여기가 내 화장실이 이거 뭐야 k t p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거는비밀입 저는 사실 방사지를 조사하러 쓰고있다 등장하고 싶데 KTP의 비밀을 찾은 나 혼자 있긴 좋은데? 우리 친구 밥 먹기까지 집에 안 들어가지 그 들어가지 않아? 또 있다 k 이지 파일. 나는 k 이지에그 숨은 비밀을 찾으러 온이공작원이라또 그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상자! 까봐! 다 수상해! 이것도 깨! 이것도 깨! 이것도 깨! 아니네 하 이렇게 도끼를 들고 다니는 내가 제일 무서워 끝!